Why is it hurt? 옆면 i a 자 아가니 <웃음> 저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쩔기 타는냐! 웃음> 지우가 <웃음> 웬일이야?